하이, 쿠 반갑습니다. 원촉 취자크 형님 나왔죠? 좀 써보니까 상당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말이죠. 단일 관통기, 관통 3배. 이게 마무르 같은 딜이 나옵니다. 예, 마무르급의 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기. 전체기 쓰레기인 줄 알았거든. 근데 꽤 괜찮아요. 페스타랑 같이 쓰면 전체 어둠이 피기도 좋고, 딜도 아, 딜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 딜은, 어, 젤드리스 전체 감염기 같은 그런 정도. 그보다 약간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한턴 동안 치확 30% 감소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괜찮던데? 이거 시켜놓으면 다음 턴에 상대 공격 오는 게 확실히 덜 아파요. 그 다음 뭐니 뭐니 해도 개성이죠. 전투에 잠깐 적군의 치확, 치필 깎아놔서. 안 그래도 지금 치확 깎는 거더 있는데. 그래서 상대가 치명이 안 터져가지고 뭐가 툭툭 둔탁해요. 어 되게 맞을만 합니다 됐나 단단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투에 참가 우리 마신 종족 공 1명당 마신 종족 아군이 공관이 4%씩 증가합니다 우리 마신 댁이면 12% 증가하죠 12% 증가하면 라반 공관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공간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통력까지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관통률이 빛을 발한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짜본 덱은 이런 덱인데요. 아마 이 자리에 그냥 반격 잡는 찬드라 넣어도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더 공격적으로 짜본 덱입니다. 서브에 원초 찬드라를 넣었어요. 원초 찬드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투의 찬과 아군 영웅이 특정 영웅, 마신 종족이면 모든 아군 관통률 40% 증가했죠. 관통 딜이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특정 아군, 그러니까 마신족은 적군 공격 시에 디버프 한개당 주피가 증가하죠. 자, 놀랍게도, 어, 요거 디버프 거는 겁니다. 치화 감소가 디버프를 거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노? 우리 처젤드가 감염 디버프, 치확 감소 디버프, 그 다음에 주피 증가까지 빵빵하게 받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젤드리스 계승 뭐고? 이것도 마신 종족 한 명당 특징하고 우리 마신 종족이 공간이 4%씩 12% 증가하죠. 이거 얼마고 공간이 24% 증가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적군 공격력 감소 있잖아. 그래가지고 적군 공격력이 치확, 지피, 공격력 다 깎이고. 이런상으로는 진짜 마신덱의 절정 아닙니까, 이거? 제가 1위 AI 있죠? 우리 PK 아우들, 그 AI랑 해봤을 때 충분합니다. 자,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 일단은, 아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냐면, 라인하르트덱이니까. 그거 아니면 제가 바로 킬각 받겠지만, 지금은 킬각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와야 확실히 전체기 두장 쓰니까 어둠이 많이 걸려가지고. 치바바 어. 오케이. 좀 약하죠. 약하죠. 물론 아직 우리가 필살기 게이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진짜 좀 약해요. 맞아보면. 여러분, 맷집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끝났는데. 누구누구 죽일까? 전체기 안보고요. 관통기에 갈아포기. 끝났다. 핵심인물 다 끝이다. 와 29만3천? 나쁘지 않는데? 이거 치아왁 감소에 디버프 거는 기술 느낌인데 와. 야 이거 더 살상되기 자꾸 오르는데? 일단 어, 아, 잠깐만 잠깐만 하여튼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어, 야니필살에쓸수 네 있을 것 같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텐타클 먼저 쓰고요 잠식 상태한테 요거 한번 관통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다 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죽지마라 죽지마라 죽지 말고. 어! 어! 예, 마! 막. 자식이요 샥! 어! 야 뭐고 잠깐만 아! 어. 야, 괜찮아 치봐봐 야니딜 네 한번 보자 못 죽일걸? 이렇다니까 내가 진짜 이 큐작 PK한지 좀 맞아 봤는데 맷집이 대단해요 이마와 맷집이 좋은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상대를 막 깎아 내리고 이런게 되게 많아가지고 자 이마와가지 자세 잡고 있는거에 다 관통을 써가지고 관통 질은 지금 멋지게 좀 못보여 드렸는데 계속 봐봐 다음 덱 한번 보자 빡! 와 17만 오케이 좋고요자 궁도 한번 봐야지 자감염시뒤 놓고 근데 이제 필살기 1렙입니다 명암마음 떴어요 적혔어 어, 그 다음, 자 66만. 어, 필살기 1렙 66만. 자, 계속해서, 어필로덱 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이렇게 트리플렉스 스트라이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끈탈은 있나? 아, 끈탈은 이쪽에 들어있네. 그럼 딴거 쓸게요. 예, 네, 딴거 쓸게요. 끈탈은 안 들어있었으면, 바로 관통기 쓰면, 한명킬 따지더라고. 근데, 일단, 137,000. 요 정도고, 첩싹! 쭈크다쭈하하다 필러야, 어디서 임마, 오빠를 지금 때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 더블 임팩트에, 우리 페멀 로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임마도, 이마저, 임마도 살아있고, 조심해야지. 저 사실, 마신댁이이 덱한테 제일 저격 심하게 당했거든요. 상성상도 그래가지고. 저 덱은 다 체력이라가지고. 이마신댁은또 하필 다, 다 속력이거든. 그래서 많이 저격을 당했는데, 그래도 해볼만하다. 우리 마신댁에 완성이 왔다. 축축축. <목소리> 11만 이5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어. 내가 아까 쳐봤을 때 한. 한1 2만씩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무르 느낌이다 마무르. 마무르도 일성 딱 썼을 때1 2만 정도잖아. 물론 마무르가 나중에 이제 더큰거 뜨고 이러면 더 세지만.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제 마무르 제 마무르는 코스튬하고다 풀업이고 일만은 그렇진 않다. 예, 네, 그렇진 않다. 쓸수 있고. 자, 권투기함도 보고, 갈아보고. 추스. 자 65,000에 비하면 확실히 어 10만씩은 깔끔하게 뽑는 느낌이에요 그죠? 슈퍼 <웃음> 카소우야 결국 그래서 하여튼 베스트 2만 니를 더 밀어준 거잖아 그지? 큐잭 저색 경형이 지가 완전 스트라이크로 빛나기보다는 니를 더 밀어준 거야 그리고 자 계속해서 결투 들어갑니다 오또 필로야 필로한테 끈타라고 끈타하고 그러면은 어또 이렇게 가면 돼요 아 어, 샤그닥 샤그닥 하면서 들어가면서 자, 1 3만0천 어, 전체기가 그런대로, 저저저저 저, 와 이게 이게 지금 역속에서 치는 건데도 페스타 디들미를 죽네. 왜냐면 지금 오젤드, 원초 큐잭, 원초 찬드라 전부다 마신데막 공간 올라가고 막 시엘리 막 전부 다 그런 게다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센 페스타가 더 세죠. 그리고 전체기주두 장을 처음부터 쓸수 있다 보니까 어둠 여섯 개 입혀놓고 이거 쏘니까 역속인데도 애를 트자뿐에 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잠식놀이 시작되는 거야 잠식놀이. 잠식 당하는 사람은 죽어요. <웃음> 어? 어. <웃음> 자 12만 3천 그래 요런 정도라니까 12만 3천. 내가 보통 써봤을때저 정도 나오더라고. 어, 근데 아까 보니까 좀좀 좀 사람 불리면 또 어, 10만에서 한 12만 요 정도 뽑시다 약간, 마무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조금 더잘 나오는 느낌인데, 그 정도 급인 가 뭐, 뭐, 잠깐, 뭔데? 뭐고? 어. 자,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착 쓰면서 착 크다? 착 크다. 허리 자르기! 톡쇼 이거 막, 이것도 만만치 않대, 이거. 어기 게, 어?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야, 내 마, 막, 이런 막뭐 얘기하고 있는데, 제왜피싸이 뭐, 뭐, 합쳐졌나? 뭐, 에 죽으면서 합쳐져서 비싸게 받았나? 어머? 삼성도 있네? 오! 아, 회불이라서 졌네요. 예, 네, 졌어요. 어, 야, 어, 요건 졌지만, 요건 졌지만, 어, 이거는, 에키드나가 패가 붙었나봐. 뭐, 야, 궁이 아팠네. 미치 붙다니까? 자, 오케이. 계속해서 갑니다. 어 마무르의 해머리. 와, 공불댁. 무한공불댁입니다. 이거는요, 무한공불댁은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타르 드레이스도 해부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해물누나 미안합니다 살기가 좀힘들거예요 우리 동섭 기준이면 이건 확실히 킬이지 그지? 어, 어? 그리고 새 캐릭터가 골고루 지금 스킬 쓰기 좋아요 그래서 뭐두장 이상 쓰면 안 되는 그런 거에서 조금 약간 좀 자유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애다셋다 패가 좋다 보니까 패가 좀 쓰레기 패가 말렸다 이런 느낌이 좀 없고요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어 뭐, 폐가 다 좋아 뭐뭐 뭐 쓰든 다좀듬직하달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요거 어, 누구 하나 죽었다 야저오저오 십삼만 원천봤지1 3만원천어주주주주주주 야, 야 마무주야네주특기아니었나 네 그거 그거 네 맞아 보니 기분이 어때요 어, 삼성주다 와우 야 우리 오랜만에 주네 삼성 한번 구경해 보자 치 봐봐 자 오젤드 너에게 멋진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주면 <웃음> 착 21만 8천 삼성이 그거밖에 안나와 삼성에 어. 자 오늘 마지막 킬투 가겠습니다 어 그렇지 어, 페이엔 정도도 한번 와봐야돼아 근데 페이엔이 별로 좀안 무서운게 페이엔 그냥 리부터 한번 잡아볼게 페이엔 근타로 들어있죠 근데 요거 때리고 때리고 어 이게 하필 이성이 떴네 이성 안 떴다 생각해볼게요 이성 안 떴다 생각하고 세도 가보자 자 요렇게 촥! 차단 걸고요 감염 걸고요 감염. 초저저덕! 치확 감소 걸고. 초저저저저저저저. 야, 야, 야, 야, 이게 터트려가 페이엔 죽을보는데 왜냐면 페이한테또 우세속이기도 하고. 우리 또 원초 찬드라가 서브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디버프 걸린 대상한테는 뭐도 있다? 주피까지 더해진다. 지금 뭐 공간이 덕지덕지 올라간 상태에다가 주피까지 더해져가지고. 그, 그것도 우세속에서 어둠까지 더해져가지고. 막, 여름... 와, 지짜 여러, 와. 진짜 복합적인 것들이 똥똥 뭉쳐가지고 극딜이 나온 그런 느낌이지. 이번에 관통기 맛을 좀 보기 위해서 관통기를 얼마 잡아보고요. 아니야, 텐타클 삼성 보자. 일단 안 쓸게, 텐타클. 아껴놓자우 와, 우 와. 132,000. 우세속으로 치니까. 봤지? 129,000. 얼마가막 그러니까 우리가 우와 하는 딜이 아니라 마무르의 일성 딜 같은 느낌. 그런 딜이 나온다는 거. 자, 어, 그쪽이 차단 걸었네. 어, 그렇죠. 자, 우리 삼성, 이번에는 페스타 꺼봐야 되는데요. 그쪽이 차다, 어, 고마워요. 와, 무섭다. 필살기 만들어가지고. 저거 맞으면 죽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겠어요. 살살 하나 톡 치놓고 삼성 텐타클로 갈라보겠습니다. 자, 믹서기 선능, 선능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자, 66,000 나오고, 잠시게! 삼성 텐타클! 팍! 아. 아. 조작! 아. 아. 90만! 아. 자, 90만! 와, 야, 국 말고 삼성 한번 더 보자. 아, 어, 죽으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맞아 주셔야지. 주주주 어? 이렇게 오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일단 굉장히 좋네요 맛신는 게.